2016년 3월 전세계는 인간 이세돌과 컴퓨터 알파고와의 대결을 생중계로 숨죽여 지켜보았고 오전 1승 4패라는 이세돌의 전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알파고 제로가 바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과 36시간 만에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였고 72시간 만에 세계 최고가 되어 기존의 알파고들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알파고 제로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과 안전함,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생태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은 우버의 기업가치는 130조 원으로 미국 3대 완성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전세계 최대 호텔을 보유한 IHG, 인터컨티넨털 호텔 그룹보다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설립된 지 10년도 안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 덩치가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지역 간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대량 생산의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후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동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대규모의 자본을 보유한 기업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개발되며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고, 디지털시대의 향상된 계산능력은 보다 정교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기계 간의 연결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디지털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 범위, 영향력 등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차별화되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3차 산업혁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파괴적 기술과 역사적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 설명한 그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및 융합화에 기반하여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를 한다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ICT를 기반으로 하는 IoT 및 IOE의 진화를 통해 인간-인간, 인간-사물, 인간, 사물-사물을 대상으로 한 초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는 30억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와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의해 상호간 네트워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 연계에 기반하여 기술과 산업 구조의 초지능화가 강화될 것입니다.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등 기계학습과 딥러닝, 인공지능 신경망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초지능적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융합은 산업 영역과 경계의 융합으로 앞으로는 초연결성 및 초지능화에 기반하여 기술 간, 산업 간, 사물, 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술 산업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입니다. 미국, 독일 등은 CP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및온디맨드 경제의 부상은 소비자 경험 및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협업 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산업 변화는 고용구조, 일자리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대체 기술 및 컴퓨터 연산 능력 향상 등으로 인해 단순, 반복적 사무, 행정직 및저숙련 업무의 고용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자동화 등으로 인해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기술 직군 및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년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 로봇 등으로 인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고용인력의 직무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컴퓨터 IT 및 스팀 분야의 지식과 더불어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및 소프트 스킬 등의 직무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소프트 스킬이란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다양한 기술의 활용 능력 또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중요할까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물 인터넷, IoT, 로봇 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 5대 기술이 주요 변화 동인으로 도출되었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 진보된 소재 및 생명공학 등의 기술도 주요 변화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등 인구 통계학 및 사회인식으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생산을 통한 새로운 창업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케어 분야에서는 아파트 주차 공간 안내, 상황 맞춤형 오스타일 추천 로봇, 은퇴한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노스텔지스트 로봇 등 비서형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동으로 조도,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T커니는 2015년 140억 달러 수준인 스마트홈 시장의 규모가 2025년에는 2,60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인체보조, 지원기기, 로봇, 인공장기, 인공지능로봇, 건강관리서비스, 3D프린팅 맞춤형 건강식품, 수술로봇, 원격진료서비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AR, VR기술을 활용한 가상 도박, 가상 스포츠 동호회, 가상 데이트, VR 게임, VR 영화, AR VR 영화, 가상 사이버 연예인, 아바타 배우, AR VR 관광 등의 수많은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안전분야에서는 재난지원, 복구, 구조로봇, 치안로봇, 전쟁로봇 등이 우리 사회에 보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로봇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 언론 분야에서는 AI 기자, 리포터 서비스, SNS 기반 간편 금융 서비스, 동시 통역 및 음성 텍스트 전환, 스피츠 투 텍스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화상 회의 및 전화 서비스, 맞춤형 미디어 제공 서비스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구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VR, AR,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교재 교구, 만국어 번역기, 단순 실험, 노동 테크니션 로봇, 가상학교, 교육 로봇, 티칭 로봇, 자율학습 기반 학위 시스템,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이 우리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저는 미래 CEO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창업할 분야만 정해두고 구체적인 아이템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대세다 보니까 미래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사업으로 구체화시켜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에 기반하여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간, 산업 간, 사물과 인간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창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비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으로 이러한 수비자 경험을 데이터화하는 것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에서 창업을 하려면 수비자의 요구를 알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의 도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몬입니다. 매일 트렌드가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새로운 기술들은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새롭게 등장한 창업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기술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5대 기술이 꼽힙니다. 이러한 5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업기회가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홈케어,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공공안전, 통신, 언론, 교육분야 등과 핵심기술을 접목해서 창업준비를 할수 있으니 핵심 기술과 창업 분야 중 관심분야를 매칭하여 아이템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저는 리얼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각 산업별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유명한지 알아야 다른 창업자들과 차별화가 될것 같은데 이런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렌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의 관심을 형성합니다. 트렌드를 분석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큰 틀에서 최근 환경 동향이나 사람들의 심리와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로 직접 나가보고 사람들이 입는 옷, 선택하는 음식 등을 보면 어떤 트렌드가 유행하는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트렌드를 파악한 후에는 비슷한 것끼리 그루핑하여 이름을 붙여보고 연관관계를 밝혀 트렌드를 포괄하는 시대 변화까지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트렌드 중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트렌드가 있는지 경쟁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듣는 내비 창업자분들 모두 주변 트렌드와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 창업 분야에 반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